안녕하십니까 3월 28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시는퍼스트시티즌스가 실콘밸리은행 리 인수를 발표하자 지역은행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출발했는데요 더불어 도이체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크게 하락하며 안정을 찾은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면 유로폴에서 AI 시스템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자 관련주들 매물이 출애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2% 하락하는 등 기술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원유는 은행 리스크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경기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승했네요. 연준을 비롯한 규제 당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 보증을 승인했는데요. 이로 인해 은행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며 시장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기지, 신용카드 등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부분은 향후 증시에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은 h t s 환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52% 매도 48%로 매수가 오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6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26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25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28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3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02.9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하락한 101.0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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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원들의 거래 스타을 확인하는 정보가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님의 닉네임을 클릭하시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란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충전 유진투자선물 김옥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Bye.